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었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삽입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쿠팡의 링크를 막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이버에서 API를 통해서 글쓰기가 종료되는 이 4월 6일 이 시점부터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부분의 기능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음, 예시 사이트를 하나 가져 놨는데요. 이거와 같은 어,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링크의 상품들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이버 블로그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해당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실제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가 제외되는 로직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안내해 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직접 삽입하기보다는 글씨나 아니면은 이미지에 삽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막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 쿠팡 파트너스의 다이렉트 링크를 넣은 경우에는 같이 어 검색에 노출이 되지 않지만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는 경우에는 검색 노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어 대비 방침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타 블로그에서 사용하시는 분의 링크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구매하러 가기 구매평 더보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 어,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할때 쿠팡에서 다이렉트 링크가 아닌 이런 로켓 링크 라고 하는 회사의 링크를 통해서 어... 우회 경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쿠폰 파트너스 링크를 넣으실 때에는 조금 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네이버 블로그에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나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이런 우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삽입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글을 작성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노출에 네이버 블로그로 여러분이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하실 때 노출을 더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음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 등등을 이용해서는 을 쿠팡 파트너스의 다이렉트 링크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 네이버 블로그로 혹시나 노출이 잘안 되신다면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로 이동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 파트너스의 네이버 블로그에 어, 여러분들의 게시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하시는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